여성의 땅 야성 의이땅응 서명 짠, 짠, 짠, 짠, 짠, 여여 짠, 당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브이로그도 아니고 비건 잘먹다니고 뜬금없이 여성이당 입당하는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어, 방금 저는 스캔을 해가지고 pdf 파일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굳이 그렇게 안하시고 어, 어, 스캐너가 없다 그러면은 이 자필 서명한 걸 보이게끔 뭐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내도 된다 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음, 어, 스캔을 하시면 제일 좋고 이걸 잡힐 음, 부분을 그냥 그뭐 이미지 파일처럼 계속 그렇게 그 그림을 그리듯이 그 잡힐 점이어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쓰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. 아무튼 여성이다. 참당합시다 2020년도에 사는 페미니스트라면 아니 페미니스트라면도 아니야 여성이라면 아니야 여성도 아니야 2 0 2 0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살고 있는 건 아니지 2020년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의당에 입당해주세요 여성이다 여성이다 여성이다 여성이다 여성이다 어떠어떻게 어필하지? 가입해주세요